자 부사 오단 노트 바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음, 일단 어휘문제는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지 잡고 그 단어의 어울림을 좀잘 연결해서 풀어라 그랬고요. 어, 얘는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왔네요. 자 일단 이거 수식의 가능성이 높죠. 그쵸 일반 동사 참석을 할수 없다예요. 어, 얘는 since가 현재 시제를 이렇게 붙이면은, 어, 이후로 해석하세요. 때문에. 어, 뭐뭐한 이래로가 아니라. A라는 여자, r e g e r s 그 여자의 r e g e r s 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인사, 뭐, 주의 고려,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마음씀 뭐, 이런 뜻인데, 안부 같은 것도 있고, 어, 인사말을 전해요. 왜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라는 이유죠 그럼 어떻게를 이제 넣고 가는거죠 regretfully 자 이게 후회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 애석하게도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mistakely는 실수로 어, forgetfully는 어, forgetfully 건망증있게 이런 뜻이고 이벤트리가 결국이죠, 결국에. 네. 자 아까 제가 결국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파이널리하고 이벤트리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이벤트리는 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로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애석하게도 참석을 못한다라는 게 그냥 단독적인, 어, 애석함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2번. 자, 이 문제는, 어, 오케이. 자, c 이라는 B동사 취급동사와 More Effective라는 회용사가 있어서 해용사를수식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어법으로 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 교재는 어, 비교급 수식 부사 있을 거예요 much even a l o for still 까지 해서 다섯 개죠그 답은 much more 자 답이 d 지 very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좀만 더 드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quite 가 정답이 됩니다 빈칸 스몰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m u c 를 할래 화이트를 할래 e n o 를 할래 이렇겠죠그죠 e n o u g 는 후치 수직 구사니까 버려야 되고 q 이트 스몰 상당히 적은 응? 작은 작은 응, much s m 면 많이 적은 우리말에 될것 같지만 이게 안 돼요 어? 비교급을 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도 있을 텐데 자, 보통 이제 well, well은 과거 분사 훨씬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자, 이게 과거 분사를 좀잘 수식하거든요. So, qualified 같은 거. Qualified, well qualified. 이렇게 많이 쓰지. quite qualified, 그렇게 이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well 보다는, 어 h 어, highly, highly qualified 맞고, quite, very, very qualified도 괜찮네요. q 이트 하고 w 를 할래? 그러면 아마 이제, q 이트 t 의 정답을 줬나?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was attended. 이래 놓고, 여기다가 w 를 할래? q 이트를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죠 quite라는 걸로 끌리는 이유는, 어, 많은? 이라는 것 같아요. q u i a lot이 아니죠. 예. 네. well이 여기서는 잘해요, 잘. 잘 참석이 됐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는 뜻으로서 처리가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첫 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and 자 이럴 경우에는 쉼표가 안 찍혀져요. 이럴 경우라는 거는 절절이 있을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요. 문장, 콤마, and 그 다음에 절. 그래서 이렇게 냈던 문제가 최근에 이제 있었. 써서 요거를 냈을 때가 살짝 변형한 것 같아요 자이 때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답 해라 그래요 therefore does then 이렇게 세 가지만 하나씩 돌리는데 이게 6년에 한복 걸로 돌렸었거든요 근데 어 이게 한번 나와서 2014년 1월달 문제로 아마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16년 어, 뉴 토익에서 얘를 이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냈었어요 지금 구죠 구그 다음에 and 하고 d e 어, n 의 대체표 현 after 이렇게 된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archive in our filing system 시스템에 저장된다 그리고 다음에 and d e n 이 답이 됐던 문제 d e n 이좀 내기 좀 그러니까 이제 there after를 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저는 심리가 파악이 되죠 이렇게 어? 똑같은 것도 내고 싶어가지고 막 간질간질한데 이제 좀 변형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파악이 돼요. 어, 시험을 매달 보다 보니까 자번번자 자, 이거는 완벽한 동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어휘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어법으로 어, 일단 오답 처리할 게 보입니다. 어버브 빌로우. Uh, 자, 우답하세요어브 빌로우 전치사. f o r 이냐 next냐? 자, 그냥 나오네요. for x 1 음, next는 다음인데 현재 완료랑 어울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미 어, 훨씬 어, 좀 어,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for이 비교급도 수직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반 형용사의 분자도 수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자, 요거는 어 uh, 투라는 전치사 쪽에 더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 l e c t r i c i 사가 a to b 자 이게 보이네요. To a to b 이거 자타동사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a를 b의 원인을 두다 이게 결과고 얘가 원인이죠. recent sales gain 최근에 판매 실적을 television a d v e r t i s e m e n TV 광고로 원인을 둔거예요 주로 전치사구 수식에 선호를 하는 b가 정답. 음, p r i 는 전치사구 수식이 좀 빈번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 예로 틀렸죠? 응? Expectly, 뭐, 기대하게, 뭐, 기대감이랑 좀 예상이랑 이런 게, 어, 전체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그런 오답의 함정이 있는데, same day a i n t m e n t 같은 날에 예약, can usually be s c h e d u l e 이게, 어, 보통 일정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정이, 여기서 day가 빠진 거예요. d a on. 자, 이 일정이 꼭, 당신이 의뢰에 진료받는 의사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당일날 예약이 가능하다. 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복, 에 걸맞게, 이제, necessary. 필수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당일 예약하는, 그래서, necessary.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어, 이거는, 앞에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미로 들어가는 부자인데, Uh, once the population figures are updated 음, 여, 인구 수치가 업데이트 일단 된다면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ach district 각각의 지역의 음, 직원의 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 조정 어떻게 조정이 되겠어요 according? 그거에 맞게 따라서 자 이게 다 돼, A가 typical의 전형적으로 자그 다음에 uh, 매저브, Measurable. 매저브를 측정 가능, 측정 가능하지 않게. 응? 자, implicitly. 자, 이거는 어, implicitly가 난해한, 함축적인 이런 뜻이죠. 함축적으로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a c c u r r i n g l y 갑자기 파란색이 나오네요. 어코링니 하고 아더와이즈 설명을 좀 합니다 제가 아까 정리노트에서 아더와이즈 설명드린다고 라 깜빡했는데요 여러분 아더와이즈는 85의 뜻과 86의 뜻이 다르죠 단문공란 매역기에서는 달리 다른 식으로 자, 86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조건으로 이렇게 음 근데 어코링이 그거에 맞게 따라서 그래서 85에서는 아더와이즈하고 어코링니가 좀 상반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근데 otherwise는 달리 다른 식으로 반대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거에 맞게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는 건 많으면 많이 배치하고 적으면 적게 배치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있죠 자 8번 오케이 자 respond to to가 전치사 to죠 자 그럼 얘는 일반 동사 수식하는 부사겠어요 전치사 구쪽에 수식의 비중을 많이 두는 부사겠어요 음, 전치사구 쪽에 수식을 많이 하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법이네요어법 음, 그러면, most, uh, p o s i i v e l y 자, 가장이라고 하려면, 최상급은 정관사 더나 소유격 있어야 되고, uh, more p o s i i v e l y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음. 왜? 왜 얘는 안 돼요? 왜? 자, 얘 때문에 그러네. 얘가 결정적 단서네. 자, 대니 있으면 앞에 비교급이 꼭 있어야 돼요. 예. 네. 비교급이 온다고 대니 꼭 와야 되는 건아니지만 대니 일단 쓰여졌다는 거는 비교급을 꼭 써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부사는 안 되고요. 비교급 부사가 답이 됩니다. 9번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용 문제네요. 어, 문장이 완벽합니다. 동사가 완벽해요. 어, Parts invoices submitted last week. 자, 얘가 형용사고고 지난주에 제출했던 부품의 주문서가 다 조정이 됐다. 어, 이제 수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올 얘가 부사가 답이 됩니다. 음, 다른 건뭐 품사적으로 절대 안 돼요. 올이 부사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어, 전치사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솔직히 어법으로 문제 풀수 있는 문제죠. 그죠? 예. 자 뭐가 답이에요? 자 여기서 5번이 정답이죠. 숫자 수식 부사. over, about, o up to 이런 것들 아까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어, 이거는 law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동사수식의형용사 앞에 들어가는 부사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제 강의 정리노트를 안 보고 문제 풀면 a가 이상하지 않네 그렇게 갔을 거예요 water level 물 수위가 어, 10년 만에 어, 많이 낮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음, 이처럼 낮은 적이 없었다. 지금이 제일 낫다. 그래서 여기서 this l a 자, this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this가 부사입니다. 음, a는 안 돼요. 얘는 비교 구수식 부사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 12번 갈게요. 자, 12번은 are f o r c e 를 공지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공지? p r i m a r i l y 눈에 띄게 공지. a가 맞죠. 자, 이거는 좀 쉽게 나왔네요. 만약에 여기다 머 a 리를 줬으면 여러분 다 틀렸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자, markly가 눈에 띄게, 뭐, 현저하게 공지. 자, 이 현저함은 차이점에 대한 현저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p r o 리가 정답이 여전히 됩니다. 어. 자, 13번. 자, 이것도 부산데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바로 또 여기 있네요. We d e c i s e change our supplier. 우리가 바꾸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 공급업체가 늦었대요. 어떻게? 꾸준히 늦었다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늦었다. 동작에 대한 어, 멈춤이었고 계속 이어지면 B가 답이죠. 스테들는 변화가 동반이 되는 어울림이 더 좋고. 자, 14번. 어, 오케이. 자, 요것도 이제 품사 문제로 저는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다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in order for 어, uh, adhesive. 얘가 대문자 표기니까 접착제 이름입니다. 이 접착제가 적절하게 붙기 위해서는 both side of the item의 양면이 글루가 돼야 돼요. 어. 오케이. Okay. 볼 어, both s i d e to be glue. 오케이. Okay. 자, 붙어져야 되는 양면이 물로 촉촉하게 적셔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을 좀 칠해 줘야 된다는 얘기 있죠. 솔직이 갑작스럽게 와일은 품사적으로안 되고 more도 안돼 first 우선. 자, 얘가 다르네. 그렇죠? 음. 15번 ok unless 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물론 이제 해석으로 순진하게 가시면 employees shut down their computers 직원들 컴퓨터 꺼야 됩니다 at the end of, the, each, at the end of each workday 평일 음 이제 최근 할때 얼마였어? 여기 되게 어리 뻗졌어요 그들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달리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맞게 지시를 어, 받지 않으면, 자 이게 두 개가 상반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코링리는 앞에 내용의 이어서 따라서고 아더와이즈는 앞에 거에 달리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리 지시를 받지 않으면 즉 현활한 지시를 받지 않은거라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푸세요 unless면 otherwise otherwise면 unless 자 이렇게 짝을 이어서 푸는 게더 빠릅니다 16번 어 이것도 그냥 b 이렇게 믿으셨죠 그쵸 자 이렇게 쉬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안넣겠죠 얘는 식스 문제였습니다 e m i c o endo 라는 사람 will answer my customer calls and letters 자 이거를 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please accommodate them 그래서 them이 calls like letters를 얘기를 하죠 in any way possible 자 이게 후치수식 형용사예요 형사 할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후치수식 형용사 이거하고 available 하나 더 있었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In any way p o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이두 가지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7번 갈게요. 자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관련된 문제입니다. ever 그러고 렸죠 ever. 여지까지 이스탄불에 가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이 어, 트레이드 쇼에 참석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ver은 위치를 좀 정해놓고 들어간다그 했습니다. have ever pp 이렇게 얘기한다그 했죠. 자 그래서 안 되고 once가 답이. 어 v e r 는 과거랑만 올려야 돼요. 쓰고 뭐 이런거 구체적으로 넣고 그래서 예전에 가본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번째다 자 18번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greatly 이렇게 틀렸죠 그죠 훌륭하게 입지된 그게 아니라 perfectly 자 완벽하게 입지된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C. 19번 오케이 자 요것도 지금 동사의 주변에 들어가는 pp have a pp 중간에 넣어야 되는 부사 인데요 어... 아까 제가 센스를좀 얘기했었는데 uh, sc라는 여자 working at the central library 5 years ago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디렉터가 됐다 어? 자 뭐가 좋겠어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디렉터가 됐다 그때 이래라는 게과거 시점에 언급이 된5 years ago를 나타냅니다 그 답이 d예요 자 20번 자 요거는 어전치사구쪽의 수직이 더 비중이 둘까요? 동사의 수직에 비중을 둘까요? 어, 그린는 여자는 이거에만 전념을 한다. 음. 자 여러분들이 exclusively 하고 지금 D가 안 보이는데 exclusively 하고 primarily의 해석을 느끼에는 이게 전혀 어, 어색함이 안 느껴질 거예요 응? 얘는 오로지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고 primarily는 우선 순위를 먼저 준다는 얘기죠. 차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이라는 여자가 인터내셔널 디비전 국제 부서에 전념을 할 것이다. 자, 이것만 전념한다면 b 고 국내도 하는데 국에 우선적으로 전념하면 a 도 되지만 얘가 결정사요. 부사가 부사 어휘 수식을 결정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최초라고 기억하는데 거의라는 말을쓸 때는 뭐가 어울려요? 거의 이거에만 전념을 한다죠. 거의라는 말 쓴다는 거는 다른 것도 하지만 거의 이것만, 어? 그럼 뭐예요? 거의 요거에만 전념을 하고 나머지 다뺀다요 그래서 almost가 있어서 exclusively가 답이 되고 almost가 만약에 없다면 exclusively하고 primarily 두 개가 다 정답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2 0분 문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